안녕하세요. 예레이 <웃음> 갈비 내가 하니까 막 목소리가 신이 나네. 이게 3kg 조금 안 돼요. 이거 갈비가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좋아. 어려가 안 떨어지나? 이게 이게 이게요. 고기 진짜 좋은 거예요. 이게 마부린인가 뭐이신가 이런 게다 사이사이 끼어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진짜 좋은 거예요. 이게 핏물 빠지면서요 고기 연해지라고 매실을 한컵 붓네요. 매실 한 컵. 어? 냄새 제거 청주 반컵 이렇게 돼서 핏물 우러났때까지 담가 놓을거예요 핏물이 많이 우러났죠? 여. 매실을 부드러워, 부드러우라고 매실을 넣어서 핏물이 잘 우러난 것 같아요 이게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거 무예요, 무. 무 조금 넣으려고. 양파 반만 너무 많아니까. 이렇게 해서 간장 두 개. 두개 반. 여기 청주. 한, 한 컵만 넣을요한 컵. 이게 생강청이에요. 생강청도 한 컵만. 여기 올리고당. 됐다. 아, 들어 매실. 매실 한컵 여기 콜라 콜라도 한컵넣을예요 콜라 두컵 정도 마늘 한 수저 청고추 네개 참기름 Okay. 이번에는, 어, 갈비를 빨강게할 거예요. 고춧가루 넣어가지고, 개운하게. 간이 만나좀 볼게요. 여기 물한 컵, 물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물한컵 넣고, 간장은 반컵만 더 넣어줄게요, 반컵. 통이 너무 크다. <웃음> 적당히 맞는 게 없어 가지고 빨간 갈비에요. 빨간 갈비, 빨간 LA 갈비. 예, 얼큰하게, 얼큰하게 먹을 거예요. 이게 이렇게 해서 먼저 다 됐습니다. 다, 다 됐고요. 이제 조금 숙성, 한몇 시간 시켜 가지고 굽 거예요. 10시간 숙성 시켜 놨어요. 야, 이거 너무 크다, 이런 거. 여기큰 거를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, 한번 잘라줘야 돼, 살을. 잘게, 먹기 좋게. 예, l 갈비를요, 이렇 얼큰하게 고춧가루 넣고 했어요. 어, 오늘도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조금 조금 눌러주셔이